민효린 태양 열의 나이 성형 빅뱅 태양이 여자친구 민효린이 자신의 곡 눈코입의 주인공이 맞다고 털어놓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서 태양은 자신의 솔로곡 눈코입에 대해 내 실화를 쓴 노래다라며 실제로 민효린씨와 만났을 때 나온 노래라며 쑥스러워하며 고백을 한 것인데요 한편 이에 앞서 민효린과 태양은 지난 2014년 태양의 솔로곡 새벽 한시 뮤직비디오를 통해 처음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이에 내가 오작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을 누구로 해야할까 하길래 내가 친분이 있는 분의 친구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아 추천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태양과 민효린에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어 지드래곤은또 태양도 미이 생각을 해두고 있었더라. 뮤직 비디오를 찍는 현장에도 가서 모니터를 했는데 태양의 입이 귀에 걸려있었다. 슬픈 연기를 해야 하는데, 좋아하더라고 전에,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드래곤은, 태양과 민효린의 연애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 중한 사람으로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드래곤은 태양은, 연애할 때, 다 티가 나는 스타일이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민효린과 싸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효린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성형 여부에 대한 발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한데요. 민효린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회에서 코성형서를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차태현은 민효린에게민효린 하면 명품구다. 어디서 했냐? 고집구를 날렸는데요. 이에 민효린는 저는 정말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대로다. 엑스레이가 있다 없다고 해명을 했죠. 오지호는 나본 적 있다. 매니저가 그 엑스레이 사진 들고 다니죠? 원래 이런 애라고 라고 증언했습니다. 민효리는 이에 코는 안했다. 눈 집었다. 코는 정말 자연산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출생 나이 1988년 05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체 키 173cm, 58kg, 비형 그룹 GDXTAYANG, 빅뱅 학력 대진대학교 대학원 공연영상학과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소속 YG엔터테인먼트 데뷔 2001년 진우션, 3집 앨범 a e o 가족형동현배